야, 대박이네! 완전 성공이야 아,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 아주. 자, 아, 주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갑니다 아, 반갑가 아, 이 저희 작년에 저희가 전국에서 1등 해가지고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소 전국 1위 왜? 전국에 저희 밖에 없으니까 잘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럼요 저희는 이번 이 홍보 마케팅에 여성분들도 쉽게 탈수 있으며 제주도 의 해안도로를 멋지게 달려보는 일도 너무나 쉽게 가능하다 이런 컨셉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EV 패스라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 EV, EV, EV 패스. 이게 EV 패스.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EV 패스를 알려보자. 아 이거 광고에 좀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좀 재밌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절대 출연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저는 이제 노출하는 것이라고요. 너무 어, 내성적이라서 저는 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이면 가서 관종처럼 아, 앉아있어 네, 네. 네. 네. 아, 네. 다른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죠 톡톡 튀는 아이디어 네. 대표가 나가면 식상하잖아요 이렇게 노출되는 것도 싫고 저는 관종이 아닙니다 오, 네. 주의도 벌써 지났고요 약간 영상 중에 도포를 입고 네. 네. 나오는 날씨 되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보셔서 s n s 에 그걸 보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는 다시 한번강조 드리지만 저는 절대 방송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전혀 나올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원체 수줍음이 많아요. 음. 네. 제가 나올 거면 제가 찍죠. 네. 저는 절대 나가서는 안 됩니다. 강조하고 싶네요. 음. 안 된다고 요정상님이라꼭 <웃음> 네,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말한 사람은 절대 아, 네, 나와서는 안됩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정상님이십니까? 저는, 저는 노말하게 살, 살고 싶습니다. 진짜 안 나오실 거예요? 절대, 저는 안나갑니다 네, 절대 저 나오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은데, 되게. 아까도 와, 말씀드렸죠?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네.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나, 나 진짜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네. 촬영 도와줄 저희 직원입니다. 이렇게 방법. 한, 하는 건가요? 네, 설명 한번해드릴게요 여기 전원 버튼 하시오. 켜주시면 되 대표님!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아, 이 아. 오늘 나오셨네요 아, 예. 오늘 촬영 같이 하세 하시... 같이 아, 하세요? 아, 전 나오면 안 돼요 아, 오늘 뭐, 나오시려고 아, 오신 아니, 뭐, 거 아니에요? 촬영하세요 아, 네들어갈게요 아, 제발 들어갈께요 들어갈 같이 하시죠 아, 들어갈께요, 제가 나올께 나오... 아... 어, 회장님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M 버튼 눌러주시면 전화의 잠시 후 전화의 켜집니다. 그리고 시승하는 방법은 여기 발을 앞까지 붙어서 엑셀을 위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브레이크도 마찬가지. 대표님 좋은 분이시죠? 좋은 분이세요? 타는 거시원하는거 한번 보여주겠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보시죠. 네, 네. 아 대표님! 응. 아 대표님! 아 지금 신나면서요? 아 지금 촬영 중이었어요? 아유 몰랐네. 아 죄송해요. 아 지금까지 영상 못 쓰겠네. 다시 찍어야겠네요, 촬영인지 몰랐네. 아그냥 아, 아, 나오시죠 그냥? 아유 저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소요되고요. 출발하는 기점은 여기 공항활주로에서쭉 가시다 보면 여기 경주에서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여기까지나 가게 되면 2호 방파제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진 촬영해 주시고 돌아오시면 되십니다. 아, 네. 여기까지 가셔도 되고 여기 보세요아 메일로 보내셨다고요? 네, 영상 확인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대박이네 완전 성공이야 야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 아주 아봐좀 뭐라고 와 대박이지 야, 이제 우리 열심히 한번 되겠지? 아 좋아 빨리 와어가